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어? 이거 길드 7길드 생긴 김에 한번 7길드 만들어볼까요? 상징이 하나 더 필요하긴 한데 이거 길드 왕관 처음에 잡으면 과학을 줘서 과학이 초반엔 효율이 안 좋아서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얼기가 있네? 아 잔혹한 계약 아 이거 있으면 연승 안되겠는데 오 트위치 벌써 4길드입니다 이7리얼 팔고 6레벨에 사일러스 나오면 되겠네요 라이즈 페어 사일러스 넣고 이럴 한번? 한번 더? 나이스 이러면 조금 할만하죠? 각오일 이건 만들어버립시다 캡수 <웃음> <웃음> 없는걸로 오, 이러면 7길드 가능하죠 아니탄론이 나와주네요 이제 바드만 나와주면 됩니다 일단 6길드 바로 넣어주고요 벌써 6길드 완성했습니다 <웃음> 세불망이 되어라 이 친구 침장이 어허, 요렇게 주면 응, 다 피했죠? <웃음> 아, 이거, 잔혹한 게한번 아니었으면. 아, 어, 여기 소라카 찾았네요. 아유, 어, 연승 끊어줘야 하는데. 어, 저 만날 때 됐어요. 곤란하네, 곤란요. 이겨줘. 제발, 나 크립션이야. 아니, 탈로나, 소라카를 질러야지안 되네요, 안 되네요. 너무 아까워 이럴이라도 조 한번 돌릴걸 다왔는데자 아, 다음에 만나면 잊어 죽여버립시다 아 라이즈야 어 아, 진짜 한 톤만 빨리 붙어주지 라이즈가 알아서 다 잡아주길 바라봅시다 어? 대기석? 대기석으로 저희 길드원들 감성 빠르게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길드 관련된 거 나오면 진짜 사기일 것 같은데? 에이! 감성작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 비싼 친구로 바꿔주고나이지 탈론 쌍캐리로 쓰면 될것 같은데? 어... 어? 잠시만! 아 지네? 여기은 뭐야? 아 여기 어떡하면 좋지? 저 피비복하고 있어요 저는 탈론 삼성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탈론 쓰는데 없으니까. 생크들 세네요. 햄이 놀고 있어서 그런가? 인피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 어, 앞라인을 빨리 릴리아 말고 다른 애로 바꿔줘야겠네요. 여기는 그냥 이뜨는데 나머지가 문젠데, 특히, 저, 자독하게 약. <웃음>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근데, 진짜 거학 잘될것 같아. 거학 뛰는 거좀 어? 어, 받들 바드바드 내놔 제발! 쪼루가! 쪼루가! 가자! 아 이러면 7길드 완성됐네요 그럼 그냥 업쳐버릴까요? 업을 친다! 잔혹한 계약 연승 끊으러 갑시다 오케이 암라인 보관까지 넌 죽었다 아... 아니 요술사마르스는 거죠 저거 좋은가? 오래 맞추려고 4월 있는데 뒤로 살짝 뺐습니다. 어, 이기네요. 7개에는못 어? 이기지. 아니, 뭐, 오템탈론. 벌써 화력이 괜찮은데요? 넌 죽었다. 아, 드디어 크립전에 연승. 아, 어차피 사람들 드 보너스가 없지. 자, 대검 하나 찾아 봅시다. 이거 그냥 먹죠 오! 조이 조이 알아주고 이거 길드 상징을 공속의 주물력 만화 회복까지 다 시켜주는데다가 길드 보너스 250%나 되니까 이거 조이 주면 되겠네요 할로님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지? 콜라리를 하나 만듭시다 왜 하는 거 없으니까? 흠. <웃음> 음, 무슨 일이야? 카림을 메인 탱커로 씁시다 아이고 바드 소품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정도면 템 예쁘게 잘 나왔네요 아! <웃음> 라이즈 아 너도 들고 있었구나 체기들 엄청 세죠? 이거 다 낱개템 몇 개씩 더 들고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삼성 찍기 전에 다 죽겠는데 이거 잔혹한 계약 때문에 애들이 다 세게 맞아서 어 일단 라이즈 아니 이거 탈론 삼성은커녕 라이즈 삼성도 못찍고 끝나겠는데요? 이거 탈론으로 돌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 라이즈 스킬 진짜 잘 굴리는 것 같지 않나요? 킬길드 보너스가 2 5 0라 공격당 만화가 5주물력25 공격력 25 진짜 나, 다들 낱개템을 몇개씩 들고 있는거니까 달달합니다 여기는 제가 보낼것 같고 세력이 왜이리 많지? 아 대장군이구나 폭풍 띄어주고그 다음 탈모니 아야 찌를만한데? 그렇지. 어? 잠깐만. 라이즈 너, 너왜 여기 있지? 아니, 무슨 일이지 아. <웃음> 그 야쏘 따라갔구나. 너 이겨주는 것도 좋은데. 오, 아니, 이러면 한턴 벌었다. <웃음> 그러고 보니, 잔혹한 계획은, 아. 어느 순간 사라졌네요. 기병대? 기병대를 먹을까? 응, 음? 그러면. 위 먹으면 그만이야. 어, 고염포 탈론. <웃음> 어, 얘도 굴린다아니 아니야. 아니야. 탈론 삼성이 더 좋대. 고염포 주면서 탈론 삼성 기다려 보겠습니다. 불려나? 아, 안 바꿨네요. 미안하다. 보내줄게. 어, 뭔가 이상한데? 이제 생각보다 어다 <웃음> 졌는데요? 잠시만아 약했구나? 아니... 왜 이렇게 탈론이 안 나와? <웃음> 다른 친구들 있으면 착착 뜯던데 내 네, 판도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온라인 그냥 띄우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까는 서풍 저격을 안해서 그렇지 다음에 아, 네. 침장 내셨고요 이렇게. 이다게이죠게시 여기는 원탱이라제이 탈론 이거 다 탈론으로 바뀌어라 헉 <웃음> 떴다! 뭐야 아 진짜 탈론으로 바뀔 줄 알았으면 좀더 감상을 하는 건데 <웃음> 와 떴습니다 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그럼 조이 쓰지 말고 파이크? <웃음> 아 진짜 뜰 줄은 몰랐다 이거 이렇게 하고 길드 파이크 거학탈론까지 자 누구부터 유기해줄까? 자 와볼까요? <웃음> 세계대 <대상> 삼성탈론 <웃음> 아 세다 공속도 진짜 빠른데요? 너 공속 몇이야? 1.92 어 잠시만 어 죽을 뻔했네요 우리 탈론 어디갔지? 아, 중앙으로 갔네요. 중앙으로 가면 판놀이 바로 찌르지 않나? 어어? 네. <웃음> 잠시만요. 어어? <웃음> 어허...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중앙! 아! 다이야 이번에 안마인 아니 이거 맞으면 아, 살았다 <웃음> 와. 네 이겨야지 <웃음> 1렬매치는 아니었다 오다이야 진짜 세네요 어쨌거나 7길트 삼성탈론으로 1등까지 했습니다